한장한 장에 대한 생각만 하고 이쪽이 변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2, 1중이나큰 이나지에다 해서 짤라벗려요 이번 수업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. 강사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해기가 좋았습니다. 생각지도 못했던 프린터를 선물로 또 받게 돼가지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.